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는 요 서로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이다 보니까 무심한 말투나 목소리에 서운해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남녀 사이의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몰랐어요. 보통 사람인 줄 알았고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내 남자를 보고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말과 폭언을 하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말과 폭언을 하는 것은 사실 성별을 떠나서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나타난다고도 할수 있겠지만요 보통은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의 폭언 횟수가 더 많고요 그 농도도 더 격하고 진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폭언과 막말을 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같이 잘 지내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남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전엔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걸본 적이 없는데 나와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는 심히 충격을 받게 되겠죠 어떤 여성분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막말과 폭언을 하는 남자를 한 방에 그냥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분명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든 폭언과 막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겠죠 단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다 치부를 할 것인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을 바꿀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겠죠 막말과 폭언을 하는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그냥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자기 감정을 욕이나 막말에 실어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와는 다르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 이후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사람들은 요 평소에 나를 대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요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도 어렵지 않게 이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거나 잘라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하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진다는 것은 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해서 이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어떤 기로에 섰기 때문이겠죠 즉, 내 남자와 충돌하거나 다투는 순간에 내 남자가 폭언과 막말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는 이미 상당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이 남자와 계속 이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거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막대먹은 사람이라면 나도 사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와 계속 만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이 사람이 적어도 나한테 막말과 폭언하기 전까지 이전까지 나한테는 참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이 순간 직전에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평가했고요 나를 위해서 이만한 사람이 또 없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건지 이제서야 내가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그렇게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한 것인지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요 답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혼자 폭발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약간은 이해를 해볼 수는 있지만 역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말과 폭언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볼 수는 있지만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여자는 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서운함을 남자가 직면하게 되거나 남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여자의 의사가 같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남자의 이런 행동들이 종종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특히 더잘 나타날 수 있겠죠 보통 남자들은 요 여성분들에 비해서 자기 감정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서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답답함이나 속상한 감정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격함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이 말은 요 남자의 폭언과 막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해보자는 라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만 해도 요 남자들이 요 여자들보다 더 많은 주먹다짐을 하죠 섬세하게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말싸움이 격해지는 걸로 멈추는 여성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요몇 마디 말만 오고 간 이후에 주먹을 날리거든요 역시 이런 모습들도 요 남자들이 자기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도 볼수 있겠죠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서운하다거나 어떤 불만사항을 이야기했을 때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는 그동안 여자에게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요 자신의 그런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걸 몰라주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중간에 자기 노력을 건너뛰고 결과적으로 서운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 같고요.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들수 있겠죠. 그럼 자기도 항변을 하면 되는데 그래봐야 상황이 더안 좋아질 것 같단 말이죠. 또 물론 그렇게 섬세하게 잘 표현하는 스킬도 없기도 하고요. 나름은 노력해보려고 요 표현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에게 꼬투리가 잡혀서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잘해보려고 또 노력을 했는데 공격을 당하면 그때는 남자는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남자 자기 딴에는 요 여자를 위해서 초집중하고 그렇게 그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사태가 엄청 악화되니까 욱하는 마음들이 다 때려치겠다는 마음들이 돌출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치밀어 올라오면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막말과 폭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화가 극도로 치밀었는데 그걸 어떻게 분출할 수가 없으니까 막말과 폭언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 상태로 어쨌든 막말과 폭언을 했어요 실수로 그랬는데요 그 말을 들은 여자인 내가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자인 나는 그 막말과 폭언에 대해서 상대방을 또 공격할 거고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도 아차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내 여자가 당황하고 실망스러운 기운들을 뿜어낼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남자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또 화가 난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 사태를 더 악화시킨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또 답답해 하거든요. 내가 내 여자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몹시 미울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자가 주체가 안 되기 시작할 거고요. 기왕 어그러진 거그 이후로는 더욱더 많은 폭언과 막말을 할수 있게 되겠죠. 물론 정말 막대먹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어떤 순간에 우발적으로 막말과 폭언이 시작됐던 사람이라면요. 그 이후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나에게 정중하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해올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요 여자인 내 마음을 충분히 풀어줄 만큼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이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인 나도요. 완전히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주고 싶기는 한데요. 이런 일이 또 앞으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인 나는요. 이미 예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말과 폭언을 하는 사람은 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애초부터 글렀으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된대요. 용서는 해주고 싶은 게내 마음인데, 머릿속에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난 어느 게 맞는지 자꾸 헷갈려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폭언과 막말은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 본다면요, 남자들끼리는요,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줄수 있거든요. 남자가 막말과 폭언을 한 이후에 속상한 마음에 주변의 남자친구들은 요그 남자를 위로해 주거든요 네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 하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남자를 위로해 주는 주변 남자들끼리도요 그래도 그건 네가 좀 잘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해요 그리고 가서 싹싹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남자의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궁금한 건요 이걸 한번 넘어가 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폭력적이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어찌됐든 그가 왜 그랬는지 여자인 내가 내 남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도 같이 노력을 해준다면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같이 노력해 줄 생각이 없이 그냥 한 번만 봐줄게 하는 완벽한 갑의 마인드로 받아주게 된다면요 그 이후에 남자는 요더 폭력적이고 거칠어진 마인드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쉬울 거예요 그건 충분히 그 사람을 비난해도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폭언과 막말을 유발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폭언과 막말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있다면요. 분명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더욱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동안은 내 상대방이 요 그걸 잘 참고 견딜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순간 다시 폭발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막말과 폭언을 했다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요. 여자인 나도 요내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노력해서 같이 안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내 상대방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의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보는 선까지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 남자가 요 나에게 막말과 폭언을 해놓고 잘못했다는 말 대신에 혹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그러면 앞으로 난 그런 일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상적이고 좋은 남자라면 그래서 한 번에 실수를 한 거라면요 그 남자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잘못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많이 실망스럽고 속상하겠지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도 잘 모르고 있던 내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잘못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인정할 거고요. 또 그런 사람이어야 막말과 폭언을 했던 성향을 정말 고쳐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남자가 막말과 폭언을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봤는데요. 내 기준이 명확해서 단칼에 그런 사람을 잘라버리고 싶다면 그것도 어쩌면 현명한 연애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그동안 신뢰했었는데 어떤 순간 이런 행동들이 발견돼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에 대한 내 마음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한 번쯤은 이해해보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주는 것도 계속되다 보면 혹은 그에게 고자세로 고쳐봐라 라는 식으로만 대하게 된다면요. 나는 결국 그 사람의 더 증폭된 막말과 폭언을 듣게 될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